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예당호와 가까운 곳에 시골집 한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한 마을 안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시골주택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마을에 자리한 이 주택의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살펴봅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와 전 각 한필지로 대지 294제곱미터 약 89평 전 93제곱미터 약 28평 전체면적 387제곱미터 약 117평입니다. 대지에 있는 59.1제곱미터 약 18평의 주택은 거실기준 남동향이며 블록조 구조로 1978년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예당호 조망이 가능한 이 집의 매매가는 8,600만원입니다. 집 주변으로 뉴탄 집들이 정겼습니다. 마을길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군요. 마을 텃밭은 봄농사 준비로 분주해질 것입니다. 전면에는 예당호가 보이고 뒷편에는 대응산이 받쳐주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의 마을입니다. 집 건너편 약 50m 정도에 소 10여마리의 작은 우사가 있습니다. 교통 및 주변 여건도 잠시 살펴볼까요? 버스정류장과 예당호는 도보로 3분 이내 초중고등학교 의존형제공원 등 관광지는 차량 3분 내외 도보로는 20분 내외면갈 만한 거리입니다. 면사무소 광시 한우촌 한우테마공원 등면 소재지도 모두 자차 7분 내외입니다. 대흥산 트레킹코스도 인접해 있고 예당호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 마음의 휴식처가 필요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상에서 만난 마을도 조용하군요. 집 앞의 텃밭은 각종 투성기를 신고 가꾸는데 충분한 면적입니다. 포도나무가 직탱하도록 지지대도 잘 해놓았네요. 측면의 나무는 배나무라고 이웃 할머니가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래의 밭과 관찰을 두고 집이 자리잡았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보일러 실문이 닫혀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오른쪽의 확장 공간도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체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보이고 연이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상부장은 설치하지 않았군요. 핑크대 위창이 크니 답답하지 않습니다. 치사는 LPG입니다. 주방 앞의 방이 안방으로 사용중인 듯 합니다. 나란히 붙은 작은 방은 이다지 문이네요. 두 개의 방이 좁지 않은 면적입니다. 작은 방 옆으로 널찍한 다용도실이 나타납니다. 공간이 넓으니 그야말로 다용도로 쓰기 좋은 공간입니다. 문을 열면 비란과 연결되는군요. 아용도실과 연결된 욕실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영업용 싱크대를 두고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중입니다. 욕실 한쪽 벽면은 모자이크 타일로 깔끔하고 개성있습니다. 등기상 면적에 가용도실과 측면 확장 공간까지 있어 서류상 면적보다 넓게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도시의 복잡한 환경에서 휴식처를 찾는 분, 도시 생활을 접고 외롭지 않은 귀촌의 터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예당호 주변 관광지와 멀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조용한 생활이 가능한 이곳을 눈여겨보세요. 고맙습니다.